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요 그래픽카드 AS 규정입니다 자 이거 왜 준비했을까요 썸네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채굴 그래픽카드가 매물로 팍팍 쏟아지고 있죠 근데다가 이더 채굴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질 것이고 가격이 더 내릴 것입니다 심지어 3 0시0 c 같은 경우는 대부분 a s 남아있어요 그다보니 분명히 최굴 그래픽카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을겁니다 아니면 지금 고민 안하더라도 더내리면 사겠다 하신 분들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거예요 에이 나는 절대 최굴 제품 안산다 아 이러시는 분도 있을텐데 사실 못파는 물건이란건 없습니다 가격이 중요할 뿐이에요 물도 파는 세상에 그래픽카드 못팔게 뭐 있습니까 가격만 싸면 분명히 사시는 분들 있을거란 말이에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AS 규정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신제품 사시는 분들도 이 규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아, 어 최근 기준의 AS 규정, 규정을 제가 일일이 검색을 했어요. 노가다 좀 했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거 아니구나. 상당히 많은 사이트를 쭉쭉쭉 들어와서 일일이 다 봤다는 거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구규정하고 요새 규정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제가 한번 선별해서 표로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 특히, 채널 제품에 대한 페널티가 규정에 있는 브랜드를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페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각 브랜드별로 어떤 규정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공통 규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제품 파손되면 AS 안 해줍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누가 부셔먹고 왔는데 이거 고쳐주겠습니까? 안 고쳐줘요. 근데 조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PCB 기판의 변형이라고 제가 적어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픽카드가 많이 휘다 보면 은 회로가 끊어진다든지 혹은 아 일부 소자의 뭐 불량이나 아니면 사용상의 뭐 먼지 같은 거, 습기 같은 거 문제로 불에 탄 경우가 있어요. PCB 기판이. 그런 경우 AS가 안됩니다. 자 불에 탄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픽카드 불탐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름이 생겨요 자 이런 경우 as가 안 되니까 이거는 손으로 안되다도 a s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굴 제품 사실 때 분을 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틈틈이 봐서 외관상 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셔야 될 겁니다 기능은 당연히 잘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받자마자 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반품 때리세요 어, 천재지변 아, 이번에 수혜지역이 꽤나 되는데, 물에 잠긴 그래픽카드 AS 안 되죠? 그렇습니다. AS 안 돼요. 이건 사서술이 맡겨야 돼요. 다수의 소자달락. 소자달락이라는 게뭔 얘기냐면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음,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가지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모스펫, 커피시터, 뭐, 커피시터 안 보이냐? 어, 커피시터도 있고, <웃음> 그리고, 어, 지금 보시다시피, 초크라든지, 아니면은, MLCC부터 시작해서, 그 소자료 작은 것들이 이런 것들 저항류 아니면 은뭐그 퓨즈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수가 떨어지면 AS 거부당해요 물론 그건 파손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한두 개 떨어졌는 경우에는 AS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AS 한번 보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대놓고 눈에 보이는 파손이 있는 경우, 변형이 있는 경우는 AS가 안 됩니다. 고주파 같은 경우에도 AS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고주파는 그냥 AS 센터의 판단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냈을 때 솔직히 대부분 안 돼요. 안 되고, 진짜 정말 심한 애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웃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 정도 되는 사람한테도 들릴 정도의 고주파. 이런 것들은 AS가 보통 됩니다. 근데, 내만 들린다. 뭐, 또, 헤드셋 끼면 잘안 들리는 수준이다. 이러면 AS 잘안 돼요. 심지어 AS 돼서 교환돼 온 제품이 더 시끄러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간의 고주파 나는 건 보통 참고 쓰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진짜 뽑기 운 나쁘면은 교환받은 게더 심하게 나오고, 그걸 또 재차 교환해달라고 하면 잘안 해줘요. 팬서음 같은 경우에는 AS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내보는 게 좋아요. 보통. 팬서음이 심하면. 어, 2차 구매자에 대한 제한적 보증 내용이 다소 보이거든요 2차 구매자가 뭡니까? 중고로 사신 분들 중고로 사시면 뭐 AS 기간 같은 거 페널티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고로 사실때는 웬만하면 구인영수증 같이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구인영수증못 받았다? 그럼 보통 시리얼로 AS가 된다 보시면 돼요 아, 당연히 제품의 개조 또한 AS 거부 사유입니다 오버클럭해서 겉는 표가 안 나지만 개조 바이오스를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동 오버되는 개조 바이오스라든지, 아니면 더 폭넓게 전력 공급 혹은 메모리 오버가 되는 개조 바이오스, 이런 거 씌우는 경우, 당연히 AS 거부사유입니다. 그 외에, 딱 봐도 컷에서 표가 나는 쿨러 변경, 뭐, 아니면은, 슈라우드, 껍데기죠. 껍데기나 방열판 변경도 AS 거부사유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뜯고 나면 확인이 되는 서멀패드 변경, 이것도 AS 거부사유고요. 금속 서마 리퀴드 같은 거 쓰시면 있잖아요. AS 거부사입니다. 이거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멀패드가 그, 이 제품에 본래 서멀패드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어, 제품 분해도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귀찮겠지만, 그, 이런 테크 파워 같은 데 와보면은, 제품 분해했는 거 나오거든요. 썸을 패드 뭐 썼는지 보고 싶으면은, 요, 3번 한목드감이 있어요. 그 요런 거 보시면은, 얘 기본 썸을 먼다. 이런 게 보일 테니까, 보시죠 아, 이거랑 똑같은 거 썼는지, 변경이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아요. 아, 물론 이거 일일이 다 명시 안 해놓을 거기 때문에, 모르고 사신 분들 꽤나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WD40. 펜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뿌리신 분들 정말 많은데, 이것도 에이스 거부 사유예요 니가 이걸 어떻게 하는데? 어, WD40은 이제 특유의 향도 조금 있고, 이거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묻은 거 밑대가지고 봐도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알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펜잘안 들어간다고 뿌리시는 분도 좀 있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아 어, 침수나 부식도 AS 거부사입니다. 네. 물 쏟아가지고 침수되거나. 이것도 티가 나요. 완전 진짜 깨끗하게 말리지 않는 사람 잘 모르는데. 아 깨끗하게 말리면 잘모르는데 깨끗하게 말리지 않으면 티가 납니다 그리고 부식 이거는 이제 습기가 많은 환경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에어컨 앞에 두고 쓰면은 부식된 경우 좀 있어요 부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어그 소자가 붙어있는 쪽에 부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쓰시는 제품의 방열판 아니면 구리 히파 이런 부분이 심하게 부식된 경우도 AS 거부사유에 속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AS 기가 남아있는데 사설 서비스 센터 이용해서 AS 하면 은 이거 티가 나거든요. 납땜하면티 나요. 그래서 이것도 AS 거부사유니까 말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사용을 하셔야 AS 거부를 안 당합니다. 자 그렇게 공통사항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각 브랜드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SUS 자 이미 분해 불가합니다 뒤에 스티커 붙어있어요 어, 밀봉 스티커 있기 때문에 뜯으면은 바로 티가 나요 어, 뜯는 순간 AS 빨이빠이에요써멀 제도포는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분해가 안되니까 다만 온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a s 센터에 입고 하시면 제도포 해줍니다 이거 규정 바뀌었어요 올해 들어서 아마 바뀌었나 그랬을거예요 작년 말인가 올해인가 어, 개인당 두개까지 해주는데 이 항목이 왜 있냐면은 그 막열개 20개 들고 오신 분들 분명히 채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패널티 주겠다는 얘기죠 PC방 같은 경우에는 30개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30개, 온도 문제 있는 게 30개나 나올 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튼 그래서 분명히 채굴에 대한 패널티를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어, 채굴 제품 AS 규정 인텍은1000 시리즈 때 그래프 카드 유통 안 했기 때문에 채굴 제품을 유통을 안 했어요 물론, 뭐, 일반 제품 채굴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 어찌, 됐든 그래서, 채굴 전용 제품에 대한 AS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굴 제품을 확인될 경우, RMA로만 AS 진행됩니다. 보통은 RMA를 진행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리퍼품으로 교환을 해줘요. 리퍼가 없을 때새 제품 교환해준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맞교환 AS가 되는데, 음, 채굴 제품을 확인되면은, 교환 안해주고, 이 거의 를막거 한달 가까이 걸리는 대만에 AS 보냈다가 받아와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조 바이오스 적용시 AS 불가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밑에도 있는거죠. 밑에 있는건데 어 이거를 또 따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조 바이오스 원복 안하면 AS 안될겁니다. 어 LHR 제품을 논 LHR로 바꿔달라든지, 논 LHR을 LHR로 바꿔달라든지, 뭐 메모리를 삼성 메모리 기반인 걸로 달라든지 이런 선별 출고 불가능합니다. 수율 좋은 거 주세요 이런 거안 됩니다 이런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해준 데 없어요 제가 밑에는 귀찮아서 안 적어놨는데 다른 애들도 다안 됩니다 어느 회사가든 이런 거안 해주니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아 공통사항은 넘어가고 구입 영수증 기반은 14일 초기 불량 책임져줍니다 초기 불량 같은 경우는 새제품맞게 아니죠 14일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긴 어, 편에 속합니다 14일 해주는 데가 네 군데거든요 자그 다음 기가바이트 볼게요 기가바이트는 제이시언하고 p c 디렉트라는 회사 두 군데가 AS가 별도입니다. JCN은 그 CS이노베이션에 위탁을 했고요. PC 디렉트는 자체 AS를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기가바이트 본사에서 원칙적으로 분해 불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썸멀 서머 제도파하고 썸을 펴서 교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이거, 얘네들은 밀봉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뜯어도 표가 안 나요. 여러분이 나사를 해먹는 게아이상 나사 위에 머리 다망가져야 이러면 들힐 텐데, 그게 아닌상은 표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원칙 제거는 안되는데 뭐 여러분이 그 서멀제도포나 서머 서멀패드 교체하고 AS 보낼 때는 원복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파손 없으면 AS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는 JCN이고요 PC 디렉터도 원래 JCN하고 똑같았는데 PC 디렉터는 채굴이 한참이돼 21년쯤에 어 이미 분해 및 비공식 서멀패드 구리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다시 공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분해를 하면 안돼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분해했는 거,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스럽게 분해해서, 뭐, 원복했다 그러면은, AS 거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그건 속이는 거니까, 안 좋은 짓이겠죠?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 여튼, 원칙적은 분해 불가지만, 서머제드프랑 서머 패드 교체를 하고난데 원복하신다면, AS 받는데, 제한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채굴 제품에 대한 AS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일반 제 품을 채굴로 사용했을 때, 또, 딱히 없습니다 근데 어떤 솔직한 소비자가 직접 이거 체굴했던 제품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혔을 때 AS가 페널티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개인책을 했더라도 체굴했다고 밝히는 순간 당연히 페널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안 밝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가 없겠죠 자 기가베트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MSI입니다 MSI도 기가바이트는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분해 불가입니다. 다만 서멀제도품 및 서멀패드 교체는 지적적인 손상이 없을 때 원복을 하신다면 은 AS 해준대요. 그리고 일반 제품 구매시 채굴여부를 꼭 확인하고 사시라고 적어놨던데 이거는 뭔 얘기냐 면은야우리 언젠가 채굴 제품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클때 채굴 제품인 거를 를 펜트를 주겠다는 라걸 공시해 놓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채굴이 안된 제품을 중고로 사시라는 얘기를 돌려 얘기한 겁니다. 어, MSI 같은 경우에는 마이닝 전용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7년도, 8년도 얘기입니다. 17년도, 18년도 예, 지금하고 상관없고 얘네들 AS 어차다 끝난 거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제품을 채굴장에 판 적이 있어요. 어, 채굴 장비 납품 업체에 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건 내린 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납품 업체 보증 기간을 확인해서 6개월 동안 제한 보증을 해준답니다. 물론 뭐 슈프림 같은 경우는 이런데 들어갈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개조 바이오스나 쿨러 교체 패드 교체 이런거 다 안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원복 다 하고 AS 받으셔야 되고요 어 최고 제품의 경우 3개월 안이라 해도 서비스 제약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옛날 마이닝 정류 제품 나가는 것도 3개월 안에 뭐 문제 생겼어도 AS 안 해주는 뭐 거부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겠죠 지금 마이닝 정류제품은 AS 남은 놈이 어 있겠습니까 이게 17년, 18년도에 나온 제품인데 이건 다 의미 없는 내용이고 어 그냥 MSZ 기판 똑같이 원복 화이서 보내면 은 채굴이라는 게 대놓고 티가 나지 않는 이상 AS 해준다는 얘기예요어 초기 발량은 구입일 기준으로 10일 어새 제품 교체해줍니다 자그다음에 e m t e c 이헨테거는 분해하면 안됩니다 얘 봉인실이 있어요 그 위에 나사에 붙어있는데 이거 부, 그 훼손되는 순간 AS불가 그리고 서멀패드 손상이나 이미교티시 AS불가 이건 당연히 분해하는게 티가 날테니까 AS 안해줍니다 근데 AS불가가 어 그냥 아무 AS도 안해준다는게 아니라 제조사에다가 그러니까 펠릿이죠 펠릿에다가 rma는 보내준대요 근데 RMA 보냈을 때이 제조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AS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RMA 해줘봤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EMTX은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EMTX 제품 중고로 살때 분해한 자국이 있다면 사시면 안 돼요. 물론 요새 봉인실 같은 것도 스티커 따로 판다 그러니까 잘 가리면 티가 안 나가지고 좀 일반 구매자가 알아보긴 힘들 거예요. 자. 마이닝 전용제품이 나왔는데 6개월부터 1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예전에 나온 거라서 지금은, 지금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이 아닌 경우로 어 이게 뭔 얘기냐면 채굴용, 상업용, 투수환경 이런 용도쓸 때는 AS기간이 어 있더라도 AS 안해준다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채굴용이라는 게 들키는 순간 AS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 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해를 못 하게 되었으니까 분해하는 순간 AS가 안되고 채굴한다고 서글패드 가리면 당연히 안되는거예요 안되고 거기에다가 개조바에스 이런거 씌워져가지고 채굴 제품인거 들키는 순간 AS 안됩니다 얘도 원복 다음에는뭐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일반 유저가 이 봉인씨를 구해가지고 다시 씌우긴 어려운 노릇이니까 일반 유저는 어렵죠 뭐, 이런, 원래 채굴에, 오, 정도, 아삭한 분들이나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 한 번, 육안상, 뒤에, 시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나사에, 분해, 방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다 붙어있나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 서멀패드 같은 경우에도, 펠릭스에서, 기본으로 쓰는 그 서멀패드하고, 색상이 똑같은지 한번 보시고, 어, 그리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m 텍 같은 경우에는, 구입영수 증기만한 10일, 입니다. 자 그럼 갤럭시에요. 갤럭시는 분해 불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실이 없어. 그래서 분해해도 잘 몰라. 나사 손상 없으면. 그리고 갤럭시는 소자 다섯 개 이상 어, 떨어져 나가면 은 AS 안해준다는 항목이 특이하게 어, 딱 적혀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외관 파손에 속하기 때문에 원래는 안해주는 게 맞아요. 뭐 어쨌든 한두 개, 세개뭐 이런 건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건는 AS가 괜찮다고 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분해 불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써멀패드 같은 건 바꾸면 어떻게 됐어요 안되겠죠? 안됩니다. 뭐써멀제도포 같은 경우는 티가 안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채굴전용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3개월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증기간이 옛날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제품 유통도 안되고 어,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고요. 일반 제품에 채굴사용시 제한 항목은 갤럭시는 없습니다. 어, 3차 시리즈는 채굴전용 제품이 안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3차시0 샀을 때 갤럭시 제품은 채굴 제품이라고 패널티 받을 일써멀패드 교체만 없으면은 없을 것 같아요 패널티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3070 8핀이 들어가는 라인업 중에서 한 가지가 시중에 안 풀리고 거의 전량 채굴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뭐지 시리얼 같은 걸 따로 최고령으로 나갔다 이렇게 안적어두더라도 최굴로 나가는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패널티줄려고 하면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때 그단화와 들어갔을때 갤럭시 판매제품 요 안에 들어가는걸 내가 샀다 그러면은 사회성 패널티는 없다고 보시면 될거예요 걔는 이제 단화와에서도 등록 안됐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갤럭시는 구입일 영수증 기반으로 14일 그 초기불량 새 제품 교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조태 보겠습니다. 조태! 아, 지금 와서는 지적 서버 제도포 가능한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본인이 직접 뜯어가지고 서버 제도포하고 서벌패드 교체하셔야 됩니다. 다만, 당연히 얘들도 훼손이 있으면 안 돼요. GPU 빠게 먹는다든지, 이런,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자, 일반 제품 최고의 사용된, 사용된 경우 보증기간 내에라도 수리 불가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보기 힘들지. 최고 제품 AS 규정, 별도 규정 없습니다. 일반 제품 채굴로 사용시 AS 안 해준다라는 항목이 있긴 있습니다. 제품 이미 분해 시 AS 거부 사유라는 게 얼마 전에 추가됐어요. 이 그, 조택 AS 센터 그 항목 보시면 있긴 있어요. 어디서 왔더라 내가. 개만 그, 그 시체가 좀 다릅니다. 조택. 조택. 자, 저택 보면은, 얘만 그 시체가 다릅니다. 제품의 의미로 분해 흔적이 있거나 분해한 경우. 맞죠? 딴 거랑 다르죠? 이거 얼마 전에 추가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서머제도포나 서머패드 교체는 해도 된대요. 아, 어, 9입1 영수증 기반으로 7새 제품 교환해주고요. 초기 분량은. 얘가 좀 짧죠? 대신 확대 보증 서비스가 있어요. 2년 추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총 5년에 AS를 해줍니다. 근데 3년은 리퍼 교체를 해주는데, 뒤에 2년은 RMA 가는 거예요. 근데나 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용은 내야 됩니다. 2만원 정도의 RMA 비용을 내야 된대요. 어, 그래서, 뭐, 없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음, 5년이라는 건 나름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이건 초기 구매자가 14일 안에 등록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중고로 사신 분들은 안 돼요. 물론 뭐, 중고로 사신 분들이 초기 구매자인 척 하면서 어떻게 할수 있긴 한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고사신분한테는 들 확대 보증 서비스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 쭉 보고 생각하는건데 조택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채굴 제품 사셔도 패널티 받기가 좀 어려워요. 얘네들이 뭐 직접 서멀 써몰 제도포나 서멀 패드 교체하는걸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거 서멀 써몰 제도포나 서멀 패드 교체했다고 채굴이라고 우길수도 없는 노릇이고 개조 바이오스 뒷앞에 씌우지 않는 상, 이거 뭐, 알 방법 있나요? 없지. 없으니까. 조태꺼는 별편티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컬러풀입니다. 컬러풀은 이미분에 불가입니다. 이미분에 불가라서, 여러분 직접 써멀 서머 제도포나 써멀 패드 교체하시면 안 됩니다. 얘밀봉실도 예,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센터에 보내면은 온도 문제가 있으면은 써멀 제도포는 해준답니다. 그니까, 직접 안하시고 일반 유저들은 센터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채굴 했는 사람들이 서블패드 바꿨다 그러면은 그때 고치 아픈거지 이러면 AS 못받아요 스티커 떼지면 AS 못받는거지 뭐 채굴 전용제품의 AS기간 이것도 옛날에 채굴 전용제품 나왔을 때얘기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일반 제품 채굴로 사용했을 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클러풀은 수증이 없어서 제절 기준으로 유통... <웃음> 그니까 제절 기준으로 AS 받게 되면요 유통기간 3개월을 추가로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제고품 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그냥 역수성 없어도 거의 풀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개조 바이오스쓰은 마찬가지로 거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조 바이오스 덮어진 채굴 제품 사시면 안되고요 써멀재더포 해줄 때도 있고 그냥 리퍼로 교환해줄 때도 있대요 그래서 AS 보냈을 때 써몰제도 패드라고 보냈는데 그냥 리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입일 기준으로 14일 초기 불량시 새 제품 보내줍니다 컬러풀거 잘못 사면 은써멀패드막바뀌는거 사면 은 채굴 제품 그런거는 AS 거부당하시니까 조금 조심하게 좋을 것 같아요 펠릿이미분에 불과 가상 화폐 채굴에 대한 사항 AS 대상이 아니라고 빨간색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이분했을 때 r m a 해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펠릿이 해줄 때나 되는 거고, 보냈는데 RMA 안 된다 이러면은, 어, AS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펠릿꺼는, 이거 책을 했는 제품 사시면 안될것 같아요. 스티커 해상됐으면 얄찌 없이 거부당할 확률도 높습니다. 뭐 이거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지 않느냐 그러는데, 소비자가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길 수 있겠지. 근데 그, 아니 이거 뭐 얼마짜리라고 변호사 사가지고 법적 싸움 들어가겠어요 서보원에 얘기하면 그냥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서보원이 무조건적인 소비자편 아닙니다 규정이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면은 빠꾸 먹을 확률 높거든요 그러니까 펠릿 거는 최고 제품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좀 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제 새 제품 사셨을 때는 구입일 기준으로 14일동안 초기불량 새 제품 교체를 해줍니다 에시 t 컴이 펠릿 AS 해주는데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3D 이미 분해불가입니다 분해방지 스티커 훼손시에도 마찬가지로 AS불가입니다 채굴로 사용했을 때는 보증무효라고 적어놨어요 채굴전용카드 어, 이노3 d 건는 3개월 알렉스 건은 아, 엑슬이네요 아, 알렉스란다 X 건은 는 1년 전용카드 나온적이 있었나봐요 근 얘네들 전용카드 본적 없어가지고 나왔는지도 몰랐네 일반그래픽카드 채굴 사용시 제품 보증무효다 제휴사의 정책에 따른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니까 뭐 보증 무효라서 AS 거부당할 수도 있고 제휴사 RMA 보내봤는데 해준다고 러면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실해서는 안되니까 서멀패드 교체는 채굴 제품 그냥 사면 안될 거고요 이너3d 거는 뭐 그런거 손안되고 채굴 했는 거라면 은 사실 뭐 사셔도 티는 안나니까 AS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입 영수증 기반으로 10일 초기 불량 시셀 제품 교체를 하더라고요 프리미엄 서비스랑 서비스 해주는 제품이 있던데 걔들은1년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자 이제 쭉 보면 은 대충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뭡니까? 쌍얼패드 교체했는 거는 AS 거부당하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부당한 적도 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뭐교체해더라도 해준 데도 있기도 하고 그, 지사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싸우기 싫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이 사실 때, 최고 제품 써멀 패드 교체된 거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어느 수입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조태 빼고. 그리고, 봉인 스티커 훼손되는 거. 이 경우도 웬만하면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래부터 봉인 스티커가 없는, 뭐, 조태이라든지 갤럭시, 기가바이트, 요런 애들은 티가 안 나니까, 그렇다 쳐도, 나머지 애들은 봉인 스티커가 있거든요. 뭐, 아수스라든지, 컬러풀, EMTEC 이런 애들이 있어요. 펠릿도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스티커가 훼손되면은 AS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고로 사실 때그거고 부분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티커 어디 파는데 있지 않나요? 찾아가 붙이면 되죠.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까네요. 티나면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짠짓는안하는게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아시죠 사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최고 제품 사실 때는 진짜 엄청 싼 느낌이 들때나 사세요 AS 못받는다 생각하고 아니면 AS기간 남아있는 거 메리트있게 쓰고 싶으면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다 지키셔야 돼요 오늘도 지켜줬는 제품을 사야 특히 개조 바이오스원복한거 그리고 써멀패드교체 안한 거 스티커 회전 안한 거 어, 이런 거 사셔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참 그 분해할 때 분해하지 말라고 봉인 스티커 해놨는 거 이거 했었는데도 안 되겠지만 최근에는 제품 보면은 은근 슬쩍 그 일반 시리얼 번호 있죠 sm 번호 적혀있는 거 이거 바코드 망개졌거나 아니면은 그 세척해가지고 찢겨서 나갔거나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as 안되니까 진짜 이 바코드 나가는 것들은 as 무조건 안된다 봐야 돼요 sm 번호 없어진 거 이거는 진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중국어 살때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직거래 하시던지 아니면은 택배로 받을 때는 어 사진을 다 찍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거래를 충분히 많이 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뭐 그래도 사기 많이 당하니까 <웃음> 어쨌든 책을 구매하실 때는 진짜 잘 고민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AS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AS 규정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도 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 그, 제가 공지 기준으로 다 적긴 했는데, 실수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